마켓에서 왔어. 대형 마켓, 엄청 큰 마켓이에요.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오, 결코 52번까지 있다. 계산대가... 아... 코로나 세일하나 봐. 빨간색으로 된건 이제 디스카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가격이면 이 빨간 딱치는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음료수 진짜 너무 아. 넓어서 어디에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와. 마켓 와서 뭐 사는 것도 일이야 진짜 슈퍼마켓에서 그래서 꼭 사야 되는 거 네, 짧은 여행이지만 이 브라질에만 있는 거꼭 먹어야 되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음. 첫번째 과라나 그리고 아사이 아이스크림 파소카 일단 그거를 사겠습니다 네, 뭔지 보시면 은 브라질 와서 꼭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 과라나 이렇게 캔으로도 있어요 이렇게. 저는 이걸로 브라질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과라나입니다 이거 아사이 아이스크림, 이거 맛있어요. 진짜 꼭 사야 돼. 파소카. 땅콩으로 만든 건데, 어머니, 좋아해. 아버지가 좋아하세요. 사실 나도 좋아해요. 배고플 때 하나 먹으면 든든해. 파소카.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브라질이 설탕 재배가 엄청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달하고 맛있어요. 이거 맛있어요. 안나 말이야. 간단하게 간식으로 이거 하나 먹으면 요거 세 종류 있는데 다 맛있어 믿고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요 이게 요거트인데 이렇게 보면 딸기 요거트를 우리가 많이 먹어 보잖아요 근데 브라질에는 이렇게 코코, 코코넛 요거트 요거 맛있어요 저는 코코넛 요거트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른 종류 이렇게 섞여있는 바나나랑 뭐 마몽 있는 것도 있어 네. 요거도 꼭한번 먹어보세요 네그레소 이거는 하나에 1.6회알이고 이거는 오려는 2.45회알 이게 코코넛인데 세코 아 지금 너무 싸 원래 7회알, 8회알인데 이거 두개 사야 되겠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으면은 안에 벌써 마른 거야 네, 들리시나요? 이건 물소리가 안나 근데 이건 물소리가 나 찌꺽찌꺽 <웃음> <웃음> 이거 두개한5회알이어도 사도 괜찮아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 3회, 3 4 9회알 엄청 싼 거고 한 5, 1kg에 5회알도좀싼거예요 보통 7회알8회알이거든요 소리, 토리 아니 꽉찬 느낌. 이걸로 핑고 도우스. 도우스가 달달한 뜻이거든요. 마늘. <웃음> 여기는 다 와인인가봐. 이 위에 포도로 이렇게 해놨어, 장식을. 귀엽게. 와인 종류도 엄청 많아. 와. 마켓에서 홍역 주사를 맞추고 있어요. 줄이 이렇게 긴게왜 그런가 했더니. 홍역. 도두시콘드라 사람포 포지 바시아 싸움. 물이랑 우유랑 쌀이랑 같습니다.